맞죠? 굿모닝한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다육이 농장, 또 다육이들 보면서 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힐링하시면서 여러분들이랑 다육이 구울게요 조화 다육 농장 레드 다이아몬드 펄 12만원 레드 다이아몬드 펄 군생 다육이 구경하시고요. 이렇게 귀엽죠? 레드 다이아몬드 펄 12만원 아이 보실게요. 좋아 다육농장 다육이들 이렇게 막 대품 다육이도 이 아이들도 와 멋있죠 홍로예요 응. 대품 엄청 큰 제가 이렇게나 멀리 있어서 그렇지 응.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건포로예요 아메스트로 만원입니다 제가 쇼츠 영상으로 또 짧게 짧게 다육의 가격이랑 이름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아이는 아메스트로 만원을 구입 가능하세요. 조아 다육농장 그린수완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메스트로 만원 아이로 인사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또 다같이 응. 응원하는 거죠. 멀로 군생도 있어요. 방문구입 택배도 가능한 조화다육농장입니다. 아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웃음> 어서오세요. 아메스트로 만원아이로 오늘 인사드렸어요. 조화다육농장 다육이들 구경하실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유튜브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에 연연하는 여자입니다 아메스트로 만원이요 레드벨벳 군생 8,000원 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아주 빨갛게 예뻐지 거든요 음. 요즘에 뭐 마음 놓고 다육이들 물도 주고 계시죠 네. 레드벨벳 군생 8,000원 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아주아주 아주 예뻐져요. 8,000원. 에이핑크입니다. 색감 좀 보세요. 에이핑크 만원입니다. 조화다육농장, 다육이들. 네. 티타임 하시면서 편안하게 힐링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에이핑크 만원.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데블스혼입니다. 데블스혼 6,000원.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데블스온 6,000원 색감이 이렇게나 예뻐요. 데블스온 6,000원 이렇게 큰 아이들은 14,000원이에요. 데블스온 14,000원 이렇게 특이한 아이도 있어요. 그락실리우스 약간 가시처럼 돼있기도 하고 몸통 네. 그락실리우스 35만원 구경만 하실게요. <웃음> 그락실리우스 35만 원 아이 있다는 거 네. 보시고요. 조화 다육농장 멀로 15,000원입니다. 멀로 또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죠. 굉장히 군생으로 멋지게 아주 잘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아이는 멀로 얼굴빵 15,000원입니다. 다육이 보면서 또 힐링하시는 거죠. 요런 아이도 굉장히 특이하죠. 일본 백미. <웃음> 요런 아이도 있고요. 신데렐라 군생 요런 애이 무구나 이 색감 좀 보세요. 4만원이에요. 신데렐라. 신데렐라가 요렇게나 예뻐진다고요. 보시고요. 뭘로 보셨어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6,000원입니다. 마디바. 예, 가격 아주 저렴하게. 예, 많이 다운됐죠? <웃음> 다육이들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요새 정말 저렴해져가지고, 다육이 구입하기 참 좋은 절호의 찬스가 많습니다. 레티지아에요. 레티지아. 이렇게, 요런 아이도 있구요. 론데리. 이 아이는 6,000원, 이 쿠기는 8,000원입니다. 룬데리 6,000원 아이들 보고 계세요. 양진철화입니다. 010-6252-5061 010-6252-5061 아리화입니다. 아리화 25만원이요. 굉장히 고급 다육이, 수입 다육이 이렇게 멋진 다육이 또한 번씩 구경하시면서 아리화 25만원이요. 기염둥이 아리화 8만원입니다. 요아이는 25만원 이렇게 프릴 형성된 것좀 보세요 아리화 8만원 대품 몽블랑입니다 3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몽블랑 요아이는 3만원이에요 남촌 농산물 도보 3분거리 조화다용농장 대품 몽블랑입니다 레몬 앤 라임 2만원이요 색감 좀 보세요. 레몬 앤 라임 2만원 이렇게 보시고요 토카타입니다. 토카타 5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토카타 택배 가능한 조화 다육농장 다육이들 구경하시면서 힐링 하시고요. 다이아몬드 베라 8만원이에요. 전이 아이가 요새 예쁘더라고요. 노블 페어리 3만원입니다. 노블 페어리 이렇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물 들어가요. 너무 멋있죠? 크기도 참 중품으로 괜찮고요. 노블 페어리 3만원 멋진 다육이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날그날 꽂히는 다육이들로 또 촬영합니다. 대품이에요. 레드뱅크 12만원입니다. 레드뱅크 자구는 서비스 크기 한 포대 다 들어갈 만큼의 엄청 그죠? 레드뱅크 킹덤 좀 보세요. 이 아이도 엄청 왕 대품이에요. 14만원 엘리시안 군생 25만원이요. 와 멋있어요. 블랙킹 2만원이요. 블랙킹 2만원. 블랙킹 2만원이요. 레드콘 6,000원입니다. 6,000원 레드콘. 정말 여러분들이랑 다육이 보면서 힐링하고 매일매일 즐겁게 육아하면서 네. 핑크 스팟 만원입니다. 다육이 배합도도 판매되고 있어요. 핑크 스팟 이렇게 보실게요. 핑크 스팟 군생 8,000원 이런 식으로 예쁘게 물들어요. 정말 이름 그대로 핑크 핑크 하죠? 6,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는 핑크 스팟 6,000원 김미연님 그러게요. 오랜만에 육아 스트레스 또 풀어봅니다. 핑크 스팟 6,000원 핑크 스팟 만원 8,000원 이렇게요.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미연님 김미연님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6252506하나. 여기로 주소랑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에보니 보내 드릴게요. <웃음> 농담 아니고 진짜 여기로 주소 보내세요. <웃음> 자, 이어서 말간입니다. 말간 2만 원. 예. 네. 말간 2만 원요. 라즈베리 아이스 색감 너무너무 예뻐지는 아이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 5,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지고 또 절찬리에 네, 판매되고 여러분들이 쏙쏙 잘 뽑아가시는 그런 아이죠. 색감 굉장히 예뻐져요. 라즈베리 아이스 5,000원입니다. 이 아이 제가 어제 영상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여드렸죠. 샤넬 젤리예요 완전 큰 대품이거든요 근데 이 샤넬 젤리 이 아이가 대품이 5만원에 판매되는데요 요 아이를 보시면 요렇게 요 아이가 저렇게 예뻐지는 거예요 요 크기는 샤넬 젤리 만원입니다 만원 샤넬 젤리 이젤리 이름 가진 아이들은 이 투명하고 아주 맑게 영롱하게 아주 그렇게 예뻐진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샤넬 젤리 벌써 어제 방송 나가가지고 지금 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오늘도 한번또 굳히기 샤넬 젤리 만원 샤넬 젤리 5만원 이렇게 예뻐져요. 옆에 층수도 보시고요. 이렇게. 소관지 금기 네, 6만원 몽블랑, 아까 대품 보셨죠? 요 크기가 몽블랑 6,000원입니다. 색감이 이렇게나 예뻐요, 아주. 이렇게, 어, 우리 집에 통풍도 잘 되고, 어, 해도 잘 들고, 뭐 그런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아이 대품으로 키워보세요. 6,000원입니다. 카시오 적금 6,000원이요. 카시오 적금, 기염둥이 6,000원. 플로리디티는 진즉부터 추천드리죠. 외도는 4,000원, 이렇게 쌍두로 되어 있는 애는 6,000원입니다. 플로리디티 4,000원, 6,000원. 이렇게 보실게요. 라탐입니다. 라탐. 라탐도 이 라탐, 라탐, 철화 이런 애들이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다 예쁘죠. 안 예쁜 다육이를 꼽는 게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라탐 6,000원입니다. 라탐 군생 6,000원. 얼굴 빵. 요 아이도 6,000원이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웃음> 좋아요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은 한번 하시면 영원히. 사아보니 <웃음> 슈퍼클론 만원입니다. 사아보니 슈퍼클론 1만원에 모십니다. 멍멍 개가 짖고 있네요 살아보니 슈퍼클론 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귀한 시간을 다육이 건프로와 굿모닝 아침 방송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제스타입니다 6만원 마제스타 마제스타 6만원이요 이렇게 입장이 히끗이끗 예, 이런거는요 살균제 살충제 뭐 그런 애들이니까 물 한번 뿌리시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마제스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마제스타 6만원 입니다 음, 멋있어요 몽블랑, 좀 전에 작은 아이 보셨죠? 이렇게 대품으로 키워보세요. 대품은 3만원입니다, 몽블랑. 보게요 백봉도 있고요. 레드, 진, 24,000원이요. 다육이 이름, 사랑과 영혼입니다. 사랑과 영혼 2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사랑과 영혼 이렇게 층수도 보세요. 크기도 상당히 좋죠. 사랑과 영혼입니다. 입장이 이렇게나 이렇게나 네. 예쁜 아이 더 가까이 가르시아 2만원이요. 가르시아 2만원 레드 다이아몬드 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혜님 어서오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네, 짧고 긁게 굿모닝 방송 끝내겠습니다 음, 모두 힐링하시고 음, 너무 슬픔에 잠겨 계시지 말고 이렇게 레드 다이아몬드 만원아이 보시면서 힐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김미연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남의 편이 알아줘야 되는데. 남의 편 보고 있나? 가이아 3만원. 가이아 3만원입니다. 가이아 3만원에 구입 가능하신데요 색감이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고급진 아인데 가격이 이렇게나 떨어졌어요. 다육이 재테크 어떻게 우리 되는 건가요? <웃음> 어, 유행은 돌고 도는 것처럼 또 기다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웃음> 가이아 3만원입니다. 보시고요. 요즘에 또요 아이도 예쁘더라고요. 12,000원 펜트라 아고아고아구 아이고. 청아한 목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손혜님 조아다육에서 <웃음> <좋아>, 다육이로 <웃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펜트라 12,000원 샬롯 이것도 수입 처음에 됐을 때 굉장히 비쌌던 아인데 아 샬롯이래 샤론스톤 8,000원입니다 샤론스톤 8,000원 다육이로 다육이 대환장 수다하는 육아 스트레스 수다 수다로 푸는 여자 다육이 컴플입니다. <웃음> 슈퍼 치히로 만 이천 원입니다. 슈퍼 치히로 만 이천 원. 조화 다육농장 이렇게 와가지고 이른 아침에 오면은 또 부담 없이 다육이 구경도 하고 또 새로운 다육이 왔으면 또 구입도 하면서 이렇게 힐링하면서 코로나 이제 막 빠지 가죠. 와우 아청맨님. 롱타임 너씨. 얼마만이에요? <웃음> 마돈나 2만원입니다. 이모들한테 인사하고 있네요. 네. 레드 다이아몬드 2만원입니다. 감기안 걸렸는데. 나는 음. 희한하게. 뭐 이건 자랑도 아닌데. 코로나도 안 걸렸어. 나 보건소 가갖고 막 콧뻥 뚫리게 나 해달라고. 우리 식구들 코로나 걸렸다고. 막 그러는데도 괜찮다며. 결과가 너무 정상이라며. 빨리 가시라며. 코할 때까지 나막 찔러도 된다고 막 그랬는데, 코로나도 나를 피해가더라. 음, 왜 그럴까? 목소리가, 에, 목소리만 좀 어떻게 좀 연약해지나. 아픈 사람 목소리 같아요. 레드 다이아몬드 2만원입니다. 뭐 걸리든 안 걸리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이거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하지. <웃음> 응. 레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오,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다. 모공이 1도 없는 이, 이 스베스베 이 부드러운 이. <웃음> 레드 엘프 2만 4천 원이요. 레드 엘프 2만 4천 원 아이 보시면서 응. 응.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다 많이 떨고. 또 점심시간 되면 한 대접도 밥 먹고 이렇게 레드엘프 2 4 0 0 0원요아 진짜 대한민국 실내 마스크도 빨리 없앴으면 좋겠어 레드엘프 24,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요아이는 윈디금입니다 윈디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굉장히 고급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정숙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숙정님 여기 010-6252-5061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제가 에보니 보내드리겠습니다. 호호다육님 오랜만입니다. 늙어가고 있어요. <웃음> 다육이 하엽 정리하다가 지금 <웃음> 네. 콜리 2만원 콜리 네 이런 신상 다육이들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와 이렇게 멋있게 콜리 2만원이요. 말간젤리 철화 구경만 5만원입니다. 크기는 이렇게. 네. 말간젤리 군생 4만원이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한 번씩 노출시켜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런 신기하고 귀한 다육이들 구경하시라고. 말간젤리 4만원. 말간젤리 철화 5만원. 10분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 진짜 입에 또 수다수다 또 터보 엔진을 달고 시작해가지고 멀로 군생입니다. 멀로 군생 멀로 군생 이렇게 멋지게 대품으로 키워보세요. 이 아이는 11만원 화분 포함 이 아이는 8만원 이 아이는 7만원 12시까지 갈 데가 없으니까 방송을 연장해야 된다고요, 아청님? <웃음> 엘코온 철화 금입니다. 3만원. 엘코온 철화 금 3만원이요. 음, 요 아이 정말 예쁘다. 이렇게 막 크게 잡는다고 이게 되게 큰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병원 크기로 비교하시면 돼. 엘코온 철, 엘코온 금 철화. 3만 원입니다. 정말 비쌌던 아이거든요. 하나 사가지고, 막, 기핑장 언니들이랑 쪼개서 나누고 막 그랬던. 야생콜로라타, 만 원입니다. 정숙전님, 네. 눈팅으로 해주세요. 눈팅. 네. 다 아니까. 막 이러면서. 네. 고급 다육이들 많이 있습니다 조화 다육농장 춥수 철화 색감 한번 구경 가시고요 다육이들 단풍 이렇게나 멋지게 들어가는 조화 다육농장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엘코혼 철화 10만원 아이 구경하실게요 파마 잘나온 언니 머리 같은 느낌이죠 여왕별 10만원이요 여왕별 5만원. 국민이부터 네, 아주 오래 묵은 군생 다육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화 다육농장. 환엽 로즈 스텔라 10만원. 요아이. 매직 크라운 군생. 지금 현재 한 포트 남아있어요. 절찬이 완전 판매 많이 됐죠. 매직 크라운 군생 3만 5천원. 차밍베어, 3만원이요. 이 아이도 정말 멋있는 아이예요. 저도 아주 아침마다 바라보면서 힐링을 하고 있죠. 차밍베어, 군생, 3만원. 이거 진짜 군생도 3만원에 주시는 건가? 얘도 3만원이고. 응. 와, 다 여기 진짜 가격 너무 좋습니다. 오블리크, 3만원이요. SP, 12,000원입니다. 010-6252-5061. 조아다용 농장, 아메트 만원입니다. 아메티스트 만원. 이렇게요. 립스틱 6,000원이요. 립스틱 6,000원. 남천 농산물 도보 3분 거리. 조아다용 농장에서 여러분들과 굿모닝 수다 하고 있어요. 일본 실라이 색감 좀 보세요. 영상에 다 잡히나? 8,000원입니다. 일본 실라이 8,000원. 색감 너무 예뻐요. 너무 고급지다 일본 실라이 8,000원이요. 레드콘 군생 3만원. 얼굴빵 요아이도 3만원. 무근 아이, 이 아이 정말 적극 추천. 체험엔 12,000원이요. 체험엔 12,000원. 체험엔 12,000원입니다. 다양한 다육이들이 많이 있어요. 매장에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면 좋죠. 브래들리 군생 2만원입니다. 브래들리 군생 2만원. 나나오쿠미니 군생 14,000원이에요. 파랑새 군생 만원오 좋다 좋다 크기도 좋고 파랑새 아주 멋지게 성장하는 아이입니다 체험엔 너무 이쁘죠 특히 다른 체험엔 중에서도 이 아이가 너무 너무 독특하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가격도 너무 좋고 만 이천 오이 아이는 서시? 서시, 오, 얘도 색감 되게 예쁘다 마샬입니다. 2만원. 마샬 2만원. 요 아이도 가격 너무 착해요. 슈퍼클론 만원이에요. 슈퍼클론 만원. 또, 또 여러분, 다육이 건프로 입에 못달고또 여러분들을 찾아갈게요. 오늘 굿모닝 방송은 수연도 보여드리고 <웃음> 환엽 독일 샴페인 12,000원 아이도 보여드리고 달그들 어, 너무 멋있어요 환엽 블랙사바스 3만원 아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숙제 드린 분들 잊지 말고 연락주시고요 환엽 블랙사바스 3만원입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다육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방송을 끝낼 수가 없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랜닝 금. 10만원, 요 군생이에요. 그랜민 금. 와. 마돈나 요 아이 50만원이래요. 어. 사진 찍어 놓으세요. <웃음> 정숙전님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다육이 대환장 수다하면 저도 너무너무 좋죠. 모두 즐거운 다육 생활하세요. 와 너무 멋있다. 다육이들이 정말 한껏 먹부리는 계절이에요. 응, 요 아이도. 여름에 그렇게 연두연두하더니 찬바람 불고 쌀쌀해지면서 이렇게 예뻐요. 젤리예요. 젤리가 이렇게 독특하고 예뻐요. 어 선혜님! 응 감사합니다. 가지고파! 우리 집으로 던져줘! 젤리 3만원 아이. 젤리가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는 이 젤리 이름 가진 애들이 이렇게 독특한 수영을 가지고 있다고요. 와, 정말 영롱하고 정말 투명하고 맑고 자신있게! 젤리입니다. 연두색으로 굉장히 맑은 색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예뻐져요. 젤리. 감사합니다. 정말 가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웃음>